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떤 거죠?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많이 불릴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딱이 제목에 꽂힌 건데 오늘 그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책이 앞에 있죠.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래요. 월급 200만 원으로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지? 자, 우리가 1억 원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1억만 있으면 조금만 빚을 내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1억이 재테크의 사실은 시작점인데 자, 1억 원을 모은다는 라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월급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30대, 40대 직장인들도 월급 200만 원을 계속 모아서 1억 원을 어떻게 모으지 이것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책 제목이 딱 꽂혔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자를 얼른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어 농협은행 김형리 센터장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야무진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어, 제가 PB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아, 오래 하셨네. 네, 그럼 상담했던 사례를 한 30개 모아서 예. 책으로 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책을 훑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사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뭐 모든 사례를 물론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릴 때 던졌죠. 적은 돈을 이 제모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적은 돈으로 내가 1억 원을 어떻게 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 돈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굴리면서 빨리 돈을 모을까? 이게 사실 조금 모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투자 성향이라고 하죠. 네. 정서가 있잖아요. 어, 정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싫어하죠. 두려워하죠. 그렇죠? 두려워하는데 돈은 모으고 싶고 그래서 어이 책에도 그 꼭지가 딱 있었어요. 은행이자는 좀 서운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형 이런 위험형 자산으로 돈을 불리는 것은 내가 좀 마음이 그래.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었죠? 어, 은행에서 파는 거는 음. 이제 ELD, ELD, ELS, ELS ELF, ELF, ELT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영어라서 저도 좀 머리가 띵해지는데 어, 정신을 차리고 <웃음> 생각해 보면 ELD, ELS, 음. ELF, ELF, ELT.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L이 예. 들어가요. 이 네. L이 뜻이 뭔가요? 뭐 에쿼티 링크라 그래서. 에커티 링크. 네, 네. 주가 연계 상품입니다. 주가 연계. 예. 아 그런데 이 주가라 그러면 주가의 주심 주자만 들어도 그냥 간이 될거 하는 분들이 예. 많은데 이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안전한가요 네. 어, ELD는 디쿼지트라 ELD는... 그래서 예. 주가 연동 예금입니다. 예, ELD가. <웃음> 네. 예금의 90%를 투자하고 10%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아, 이게 비중이 다르군요. 네. ELD는 90%는 은행 예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중에서 10%만 국가랑 조금 연동을 연금. 시키네. 자 그러면 자이 ELD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나요? 네. ELD는 원금 보장이 아, 됩니다. 원금 보장도 돼요? 자,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치고 수익이 좋은 것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웃음> 원금 보장이 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원금 보장은 되는데 나머지 10% 돈으로 주식하고 조금 연결를 시킨다. 네. 주식형 상품하고. 자, 그랬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나요? 네. 하락에도 돈이 벌 수도 있네. 네, 어쨌든 그, 그런 조건이 있다. 음. 그 조건이 맞으시면 돈를더 음. 드리는 거고. 예. 그 조건이 안 되시면 원금이 나가는 거. 아, 그 조건이 안 돼. 원금이 나가. 네. 자, 그러면, 제 같은 성격에는 조금 안 맞다. 그죠? 제 같은 성격에는. 왜냐하면, 뭐, 기껏해야 얼마나 벌까 싶은데 10% 가지고. 네. 또, 나쁠 때는 이자조차 못 받으니까, 네. 제한테는 조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은 우선 들어요. 어 이제 저희 보통 은행에 네. 객장에 오신 분들은 음. 정기예금 반, 아. 지세연동예금 반 하신 아.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예컨대 내가 1억 원이 있다면 네. 5천만 원은 정기예금하고 정기예금 나머지, 나머지 5천 을 가지고 ELD를 하고 네. 그럼 네. ELD에서 원금 보장으로 수익 없이 끝나더라도 또, 나머지 여기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아, 그런 방법도, 아, 그것은 네. 괜찮네요. <웃음> 네. 어쨌든, 제성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럼 제성향에 조금 음, 맞는 거는 그 다음 상품. 아, ELS가요? ELS. ELS는 워낙 많이들 가입하세요. 은행이나 네. 정권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많이 하는데, ELS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상품인가요? 네, ELS는 이제, 어, 음. 개별 주식이나, 예. 어, 지수를 연결해서 하는 연계해서? 건데 증권사를 활용하신 분들은 좀 본격적으로 투자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음. 원하시는 수익률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예. 개별 주식을 넣게 되면 조금 위험이 있죠. 아, 개별 주식하고 연동시킨다. 네. 예. 예를 들어서는 개별 주식하고 연동시키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을 연동시키는 게 있나요? 어 e l s 요 예. 네, ELS는 이제 개별 주식을 두 종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삼성전자와 지수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 개별 종목 또는 지수를 연결하는 네. 게 있고. 네. 그럼 ELS에서도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수익이 안 생기기도 하고. 네, 6개월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음. 기준가보다 차익이 음. 뭐 20%나 음. 80% 이렇게 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ELS는 만기가 몇 년짜리인가요? 3년 정도. 3년으로 일단 묶어놓고, 네. 그 중에서 조건이 달성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성. 6개월마다 네. 조건 여부를 판단해서 조기 상환될 수도 있고, 음, 계속할 수도 있고. 네. 자, 그것이 이제 ELS다. 네. 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ELD는 10% 정도만 주가랑 연동을, 연동을 시켜놨는데, ELS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랑 네. 다 열려 있다고 네, 생각,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L에서는 어쨌든 내가 가입한 모든 돈이 주가랑 다연계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주식형 상품, 예컨대 주식형 펀드나 ETF 등하고 비교하을때덜 위험하다. 왜 그런가요? 어, ELS는 이제 만약에 사, 거기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음. 1% 빠지면 음. 주식이 바로 1%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ELS로 연결된 거는 음. 6개월 안에 어, 손실률이 정해져 있는 일정 조건이 맞아끼게 음. 어, 되면 예. 비율이 지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예 근데 직접 투자할 때는 1%만 빠져도 내가 1%만큼 바로 손실 확정인데. 네. ELS는 예, 컨대 뭐, 10%, 20%, 30% 조건에 따라 네. 손해가 나도 그 이상 손해가 나지 않으면 네. 원금이 보장되거나 오히려 수익이 되는. 네. 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설정되어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로 데미지가 오지는 않는다. 네. 그죠? 아, 그런 이점이 있네. 자, 그럼 EL에서는 그런 거고, EL에서는 대체로 기대하는 수익을 대체로 한 어느 정도로 봐요? 보통 뭐 8%에서 10%? 8%에서 어, 10% 되게 많이 네, 예, 되게 10%. 많이 보네요 네. 연간 기준으로. 네. 자 그다음에 ELF는요? ELF는 은행에서는 음. 어, ELs를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아 은행에서는? 네, 그래서 펀드라는 자금으로 해서 네. ELs를 구입하는데, 예. 어, 아, 이,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 ELS 가입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은행이 증권회사 것들을 대신 팔아주는 거네요. 네, 그런 아, 느낌이 있습니 아, 그러군요. 네. 자, 그러면 ELF는? 네. 어, ELF는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어진 거를 음. 자금을 어, 음. 일정 금액 이상 모아서 음. 펀드로 예. 구성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좀어떻 들을 때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음. ELF는 같은 ELS하고 비슷한데, 이거를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면 조건은 ELS하고 비슷하나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비슷한데 ELS는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딱 상품이고 네. 물론 ELF도 상품입니다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네. 돈을 모아서. 네. 어, 돈을 모아서. 근데 펀드는 보통 펀드 설정액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설정액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아. 요즘에 좀 입기가 떨어지고 있고. 예. 또 이유는 금융소비자법 때문에. 예. 펀드 가입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요즘 펀드 하나 가입하려면 뭐한 시간 이상씩 네. 써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ELF가 조금. 아. 판매가 안 되고. 대신 요즘에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E L T 입니다. 아 든데 이제 E L T 가 나왔네요. 사실 네. 저도 E L F 는 자주 들어보지는 네. 못했어요어 자주 들어보지 못했고 E L S 는 많이 뭐 워낙 흔하니까 많이 들어봤고 E L D 도 외로 많이 가입했던 분들을 못못 못 봤어요. ELD는 왜 가입했던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 ELD도 이렇게 매일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음. 네, 은행에서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아. 보통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나와요. 6개월에 한 번이면 네. 1년에 한두번 나온다는 네. 거네요 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 자주 나오진 않네. 그러니까 가입했던 분들이 많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수치. 자 ELD는 그렇고 아까 ELD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네. 자 지금 e l f 는 어, 펀드로 네. 되어 있으니까. 자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모집을 해야 가능한데, 네.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ELT라는 신탁상품으로 포장한 상품을 파는데. 자, 또 ELT는 어떤 거예요? 네. ELT는 트러스트라고 해서 예, 신탁상품입니다. 신탁. 예. ELS를 신탁자금으로 예. 예. 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자금을 모아서 음. 증권사에 가서 ELS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신탁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신탁은 말 그대로 내 돈을 맡겨놓는 거죠. 네. 제가 맡겨놓는 것이 신탁인데 네. ELS는 증권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 그런데 네. 은행에서는 ELS를 발행하지 못하니까 돈을 펀드 처음에는 이제 펀드 자금으로 마련하는 게 e f 고 e n t 는이 자금들을 모아서 증권사에 가서 ELS를 아, 사는 거죠. 은행에 있는 돈으로 어쨌든 증권회사에 가서 ELS를 사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ELS는 증권회사에서 발행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고 네. ELT는 은행에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ELS를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을 모으는 절차, 사는 절차 두 번이 있네요, 그죠? 아, 그래서 네. 조금 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ELT가 네. 조금 수수료가 네. 조금 비싸다, 그죠? 네. <웃음> <웃음> 자, 이런 내밀한 정보를. 그런데 어, 수수료가 조금 더 있다, 비싸다, 이러면 반대로 그런 소비자한테 불리하잖아요. 어, 은행에서 ELT를 이용하신 분들은 예. 은행 이제 주거래에 대한 서비스가 음, 더 많잖아요. 아하.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예. 증권회사보다는 은행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에 지방 점포들이 음, 많기 때문에 음, 증권사가 없어서 예. 이 일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아, 일단 약간 수수료를 한번더포장을 하니까 약간 더 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차이는 없겠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부가적인 조금 혜택도 있습니다. 있겠다, 그죠 네. 예, 그 다음에요. 아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ELS는 예. 약간 음. 공격성이 높고 그러니까 위험이 예. 높고 세률이 예. 높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어 개별 주식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 개별 주식을 많이 연계하니까. 네. 어. 근데 은행의 ELT는 음. 어, 주가 지수를 활용해요. 음. 코스피나 S&P 또 유로스타. 아 그럼 은행의 ELT는 개별 종목은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이 지수연동이다. 지수 네. 물론 증권회사 어, EL에서도 지수연동도 있지만 네. 거기는 네. 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고 네. 은행은 그것에 비하면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음, 뭐 받아가신 수준, 수익률도 조금 더 낮죠. 아, 아무래도 아 위험이 적으면 작으니까, 그죠 아, 수익도 적고 네. 어 그러면 ELT는 저한테 딱 맞네요. 제 아. 성격에 말씀 들어보니까 ELD는 어, ELD는 제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e l f 는 가입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로 또 어, 소집 몸집이 어, 잘안 되고 실제로 또 모집이 잘안된다니까 현실성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ELT냐 ELS냐인데 어, 제한테는 ELT가 조금 맞아 보이네요, 그죠? 어 뭔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보수적이고 네. 그죠 보수적이니까 그것은 제한테 좀 맞아 보이는데 제가 좀 나이가 더 모양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 ELD에서부터 ELD, EL에서 ELF, ELT를 보면 ELF는 거의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거고 네. ELD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뭐한두번 나오는 거니까. 일반 뭐잘 선호하지 않겠고 모집기간이 있어서요. e l 서는 정권회사에서 많이 하고 은행에서도 하는 것은 정권회사에서 할 것을 팔아주는 것이고 네 은행은 네. 은행 것을 팔아야 되니까 ELT를 제일 많이 팔아요. 네 파네요. 그러시죠. 요즘에 ELT 많이 가장 많이 가입해요. <웃음> 아그런요 ELT도 보수적이니까 특히 농협 고객분들은 또 지방의 분들 등등 해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어, 상대적으로 E.L.T.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겠다고요. 네, 자 유의사항은. 예, 유의사항은. E.L.T.는 뭐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어, 3년입니다. 3년. 네. 아, 그 E.L.T.도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아,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E.L.T.든 E.N.S.든 어, 방식은 비슷하다. 네. 3년으로 묶이고 네. 3년마다 조기 상환되고. 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더, 예. 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음. 금리 을 많이 넣으시면 금융 네. 종합가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네. 한꺼번에 아. 3년 께 나오게 된다면? 한꺼번에. 조기상환되는 게 좋다, 그죠? 네, 그쵸. <웃음> 조기상환되는 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마음도 편하죠? 네.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면 네. 편한데 여러 가지 이제 3년으로 묶여서 큰 돈이 막확 생기면 네. 예, 금융소득 종합가세죠. 네. 예. 뭐 종합 과세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데 네. 똑같은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걸 좀 분산할 수 있으면 그죠 네. 예 분산할 수 있으면 어, 절세 효과도 있겠고 네. 자 그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유자금이어야 할것 네. 그다음에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아무래도 뭐~ 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고 네. 돈이 작으니까 저 큰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금융 소득 종합 과세도 조금 고민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ELD, ELF, 또 ELS, ELT들 보면 ELD만 빼고 나면 나머지 세 개는 위험 등급이나 기대하는 수익이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하네. 거 그죠. 네. 거의 비슷한데 운용 주체가 누구냐, 네. 어떤 방식으로 하냐. 네. 자, 이것에 따라서만 조금 조금씩 다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매달 200만원으로 이억거는 어떻게 만들지라는 저자 우리 어 농협은행의 김영리 센터장님하고 은행 이자는 조금 그래 그런데 어 수익은 조금 내고 싶어 또한 동시에 주식형은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몇 가지를 이 책에 있는 내용 살짝 데리고 와서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김영리 센터장님도 워낙 고객들하고 이제 상담하니라고 바빠서 야근도 많으시죠? 그럼요. <웃음> 네. <웃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뭐 어떻게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어, 여러분들의 알뜰살뜰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